자, 오늘 주택법 마저 봅니다. 자 교재 107페이지요. 자 지난주에 그 주택법 용어까지 봤고 주택법 나머지 내용 좀 보겠습니다. 남은 게 주택의 건설과 공급인데 어, 건설에 관한 사항 중에서 사업주세에 관한 사항이 자주 나오면서 내용이 쉬워요.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주택건설 자금, 이 주택사건 사채에 관한 사항인데 요게 최근 한 4년간 연속 나왔어요. 요것도 쉬운 거니까 잘하셔가지고 나오면 하나 맞추고 그다음에 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들인데 여기 조금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문제도 좀 어렵게 나온 것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게 기본 정의항만 정확하게 해서 쉬운 걸 하나 또 건져야 돼요.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은 이제 주택 분양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서 해마다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가 계속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사항이 정해져 있어요. 그 주택 공급에 관한 일반 규정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저당권 설정 제한 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정 뭐 등등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본 주제들을 잘 정리해서 이것도 하나 건지고 너무 너무 많이 맞추는데 7문제 <웃음> <웃음> 중에서 한 4문제 네 정도를 확실히, 확실하게 맞춘다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주체에 관한 사항부터 보죠 일단 어,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서 건축하는 거는 누구나 땅만 있으면 다하는데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하는 거는 내가 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주택을 건설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양하는 거죠. 분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사업하다가 부도 내버리면 피해는 누가 보죠?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 피해 보게 되죠. 뭐 사기분양하고 막뭐 이런 게 여러 가지 걱정되니까 주택사업은 아무나 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그 등록을 누구한테 한다?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을 합니다. 근데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한다 이거는 따로 외울 필요 없이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택법상의 <웃음> 행정기관 키워드를 좀 미리 정리합니다. 주택법상의 <웃음> 행정기관은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뭔가가 있겠죠. 두 번째 <웃음> 시도지사가 하는 일이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총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시도지사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택법상 시도지사가 하는 거는 딱두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 그 사업계획 승인을 시도지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한테 승인 받고 10만 미만이면 특별시장, 가격시장, 시장, 군소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승 인권자가 많은데 그중에 시도의사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 투기과열 지구를 또 시도의사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그 시도의사가 하는 일은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외에도 시도의사가 있긴 있어요. 시도의사가 <웃음> 권한이 없으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한다. 이건 관계없는 거고. 시도의사가 국토부 장관이 시도의사한테 의견을 들었다. 이것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시도의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는 일, 뭐 지정한다 또는 우선 그허가한다인가한다 승인한다. 이런 거는 시도의사는 딱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외에는 다 국토부장관 아니면 시군구가 되겠죠.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시, 어느 경우에 시군구냐, 어느 경우에 국토부가 하는 거냐 이걸 따로 배울거 없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던 중에 허가받을 일이 있다. 누구한테 허가받는다? 시군구한테 허가받아요. 사업을 하다가 인가받을 일이 있어? 누구에게? 시군구. 신고할 일이 있으면 시군구한테. 승인받을 일 있으면, 시군구한테, 무슨 검사를 받아야 돼? 누구에게? 시군구, 그냥 다, 이렇게 하면 아시면 돼요. 일일이 외울 거 없이. 그냥 사업하다가, 뭐, 인가받고, 승인받고, 검사받고, 뭐, 이런 거는 다 시군구다. 이렇게 한 번에 아시면 됩니다. 예, 근데, 주택건설해서 분양을 해야 되죠? 분양한다는 거는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입주자 모집하려면, 맘대로 모집하면 안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의 승인을 누구한테 받을까요? 시군구한테 받는 겁니다. 주택조합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업할 건데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인가 받아야 돼 누구한테 시군구 국민주택 공급받는 직장조합은 신고라고 설립합니다 신고 누구한테 시군구한테 그냥 따로 몇개부이랑 사업과정에서 하는 거 전부 다 시군구한테 인가받고 스킨 받고 검사받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닌 것들 그런데 주택사업에 등록을 한다. 등록, 등록을 하는데 지금 사업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사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업해보려고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등록하고, 사업을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계속 사업하려고 등록하는 거죠. 그건 이제, 개별 사업에 관한 게 아닌 거니까, 그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하는 거고, 뭘 지정하는 거, 분양가 성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한다, 또는 조정대성지역을 지정한다. 그 뭐, 사업하려고 지정한 게 아니죠. 그건 다 국토부 장관한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법의 어떤 규정을 위반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몇 년간 포장 못 받는다. 그래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을 해요. 그 제한을 누가 해? 국토부 장관이. 개별 사업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들. 이것도 외울 게 없는 거예요. 개별 사업에 관한 게 아닌 것들은 다 국토부 장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기관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일일이 외우면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법마다 그 특징으로 잘 기억하셔야 돼. 건축법에서는 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여기 나올 때는 꼭 옆에 뭐가 있다 응? 건축법에서 특별시장 허가 광역시장 허가가 나오려면 21층 아니면 10만 여기 있어야 된다그랬죠 21층도 안 보이고 10만도 안 보이면 전부 다 두고 시군구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건축법은 딱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주택법은시도자가는일두 가지 딱 기억한 다음에 나머지는 국토장관 아니면 시군구인데 개별 사업에 가는 건다 시군구고 그게 아닌 건 모두 국토부 장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농지법도 쉬워요. 농지법도. 장관이 하는 일몇개 없고, 시도의사 가는 일도 뭐 거의 없고, 다 시군구가 합니다. 그래서 시도의사 가는 게 뭔지, 농업 장관이 하는 게 뭔지만 알고, 나머지 다 시군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니까, 주택법에서는 딱요 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의 등록은 당연히 누구한테 등록?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을 하는 거고, 등록하는 이유가, 단독주택 하나 짓려고 등록한 건 아니겠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할 거니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이 규모 이상으로 사업 안할 거면 등록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단독은 몇호 이상, 2 0호 이상으로 그걸 연간 2 0호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한다 이런 경우에 등록을 하는데 뭐 2호안 짓고 1년에 딱 19호까지만 짓겠다 이럴 때는 등록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허가 받아서 그냥 집을 알아서 가지고 그냥 개,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팔면 돼요. 그래서 20호 이상의 사업을 하니까 등록을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 20세대, 대지는 1만 그래서 20호, 20세대 1만 그냥 묶어서 기억해 두시고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규모가 작죠. 그러니까 세대라도 많아야 되니까 몇 세대? 30. 그래서 등록 대상은 20호, 20세대 1만 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다. 3 번에 기억해 두시고 등록하려면 자격이 돼야 되죠.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자본금 얼마 이상? 3억 이상 있어야 됩니다. 여기 추가로 필수사에는 써 있는데 법인일 때는 자본금이 3억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라고 안 하죠. 법인이니까 자본금이고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 얼마 이상? 6억 이상 돼야 됩니다. 자본금은 3억 이상이고 개인일 때 자산평가액은 6억 이상이 돼야 되고 기술자 당연히 있어야 되죠. 1인 이상 있어야 되고 또 사무실을 갖춰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추면 등록이 되는 거고 요건을 못 갖췄으면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등록할 때 요건이 좀 약하긴 하죠. 나중에 학교 가시면 사무실 될거 아니야. 사무실은 확보가 됐어. 거기다 책상을 하나 더 마련해요. 그내 책상 말고. 책상 하나 더 마련해. 래서 <웃음> 책상 하나 놔두고 기술자 한명 뽑아가지고 거기 앉혀놔. 그러면 이제 뭐만 갖고 가면 돼. 자본금만 있으면 되지 자본금. 자본금 뭐 자갈밭을 팔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본금 3억을 마련한 다음에 그뭐 일단 자본금에 위치해서 법인 등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사업 등록까지 마친 다음에 그 자본금을 이용해서 기술자 월급 주면서 일하면 되잖아. 자본잠식이 좀 되겠지만. 한 건만 딱 성공시키면 돼요 한 건만 뭐 <웃음> 이렇게 고개 끄덕거려 <웃음> 나중에 해보겠는데 <웃음> 네, 자본금이 3억 갖고 무슨 사업을 할까 그러는데 어, 우리나라 건설회사는 자기 자본에 100배 사업을 해요 자본금이 3억이면 사업은 300억짜리 해요 왜냐면 사업할 때 돈이 안 들어요 아파 드리려면 몇 먼저 필요한 게 땅부터 확보 해야 되잖아요 아파질 만한 땅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물색을 잘해 가지고 좋은 땅을 찾는 게 중요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다 져서 아파트 지면 부장 잘 되겠다 이런 땅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만 딱 찾아내면 바로 어디로 가 찾는 순간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은행 가야 돼요 학계도다 배웠잖아 pf 딱 일으켜 잘가 <웃음> 가지고 <웃음> 그, 은행 살살 구워 삶아가지고 딱 PF를 일으킨 다음에 그래서 이제 땅을 확보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어, 그 사업 계획을 정하게 했죠 사업 계획을 정해서 어, 이제 승인을 또잘 받아야 돼, 승인은 뭐 승인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공무원 잘 구워 삶아가지고 사업 계획 승인을 딱 받아요 승인 받은 다음에 그 아파트를 저 분양을 해 아파트를 먼저 줘요 분양을 먼저 해 분양을 먼저 하잖아 그럼 계약금이 들어올 거 아니야. 지금까지 돈이 된게 뭐가 있어요? <웃음> 외장 땅도 끌어다 땅 샀지. 그리고, 뭐, 사업계획 정하느라고 돈좀 조금 들었죠. 설계도 하고, 뭐, 이러느라고. 그 다음에 바로 분양하니까 계약금이 들어와. 그돈 갖고 이제 공사를 해요.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 중도금이 또 들어오잖아, 중도금. 은행 또갈 필요 없어. 근데 중도금이 들어오니까. 중도금 갖고 몇동더 짓고. 또 떨어지면 또 2차 중도금 또 들어와요. 그거 갖고 몇동더 짓고. 3차 중도금까지 받으면 이미 이제 땅을 샀던 비용 그것도 이미 다 갚아요 그리고 그 건설 비용 다 빠져 남는 건다 이윤이 돼 그러니까 분양만 잘하면 돼 분양만 그러니까 그 한번 해보세요 <웃음> 그래서 한 것만 딱 성공시키면 3억 들고 사업했는데 그냥 수십억 수백억이 남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그 대기업 치고 건설에서 안 끼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형사에서다 끼고 있지. 한 건만 딱 성공시키면 된다. 뭐 이러니까.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웃음> 시험에서는 등록을 누구한테 한다? 국토부 장관에게. 그러니까 등록 대상이 20호, 20세대 1만, 도시형은 30, 그러니까 등록할 때 요건, 자본금은 3억 이상이다. 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을 갖춘다. 그리고 자본금 3억이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 6억 이상 그 다음에 등록할 수 없는 자가 있는데 뭐 이건 다 이미 아는 거죠? 또 모르는 척하는데? <웃음> 그 여기까지는 항상 공통 내용이니까 결격사의 내용이 이네 가지는 어느 법에 나오든 항상 공통적으로 있는 거니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파산 후 복권 안된 사람 그 다음에 근거 이상의 실형선고받고 형집행 종료 면제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리고 근거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거 기간 중에 있는 자 여기까지는 네 가지 항상 그냥 기본으로 있는 거니까 뭐 추가되는 것만 잘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긴 추가되는 거,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등록말소몇 년이다? 2년 등록말소되고 2년 지나지 않은 자 어, 등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 그 중에 이그 결격사 해당자가 하는 있을 때는 해당 법인도 등록 못한다. 이거는 뭐 에, 이해만 하면 되는 거고 다른 법에도 이제 네 가지 계속 공통이니까 이 다섯 번째 들어가는 게 뭔가 이거만 계속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좀 훑어보고 진행하죠. 도시개발법부터 보면 40. 48페이지, 8페이지. 48페이지, 보면, 도시개발조합의 2번의 결격사유가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 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주택, 도시개발조합 2번의 결격사유. 네 가지 똑같잖아요. 미성년자, 피성년 의견, 피한정 의견인. 그 다음에, 파산 선거가 되고 나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근거 이상의 형의 선거 받고 집행 끝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 즉 종료되고 나서 2년 지나지 않은 자. 그리고 집행위의 기간 중에 있는 자. 뭐, 네 가지 공통인데. 주의할 거는 다섯 번째 결격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도시개발법에는 네 가지만 있고 다섯 번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도 그 조합이 있고, 정비사업조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겠죠? 72페이지를 보시면 71맨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임원 결격사유 거기도 리을본까지 보면 똑같아요. 네 가지 공통 근데미음본에 추가된 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형해 선고받고 몇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하나만 추가해서 기억하면 되는 거예 정비법 결격사유 네 가지 똑같은데 추가된 게 절금 100만원 10년이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주택법에서는 등록결격사유에는 등록말소 후 2년 지나지 않은 자 여기 하나 추가된 거고 그 다음에 어, 109페이지로 가보면 동그라미 5번에 조합, 이거는 이제 주택조합이에요. 주택조합의 임원의결격사유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네 가지가 똑같죠. 미음 번가 리을 번까지는 똑같고 추가된 게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문장으로 기억할 필요 없이 미음 번은 선거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리을 벌이 집행 유예니까 미음 번은 선거 유예. 그다음에 추가로 비읍 번에 자격 상실 법원에 판결이 됐든 법에 다른 법이 됐든. 자격이 상실된 사람 또는 정지된 사람. 줄여서 자격 상실. 그다음에 시호번에 주택 조합의 공동 사업 주체인 등록 사업자 또는 <웃음> 업무 대행사의 임직원. 근데 그 15번은 따로 안 해도 당연한 거예요. 겸할 수 나오면 뒤에는 있다가부터 없다가부터 없다가 되는다 그래서 겸할 수 없다. 그거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의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조합의 임원직원을 또 겸해버리면 되 안돼 안되니까 겸할 수 없다는 같은 얘기니까 그냥 단어로 해서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추가되는 세가지 선거유예, 자격상실 그리고 어, 공동사업주체 임직원 정도로 해서 기억해두시면네 뭐 군데 결격사에 한 번에 싹 정리가 되니까 헷갈릴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임원이든 자가 어, 결격사 해당이 되면 임원 자격이 어떻게 되겠어? 상실 되겠죠. 언제 상실한다? 도시개발법은 다음날 임원 자격 상실해. 도시 도시개발법은 다음날. 정비법은 즉시요. 즉시. 왜냐하면 도시개발법은 첫 글자가 디귿 디귿자라서 디귿자 다음날. 정비법은 지읒자죠. 즉시. 그럼 주택법은 지읒자냐. 지읒. 주택법 지읒. 즉시. 그래서 어, 즉시 임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그 퇴임한 임원이 그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 효력을 상실하면 되는데 당연히 안 되죠. 그건 어느 법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런 건뭐 따로 외울 게 아닌 거고 그래서 어, 결격사유만좀 주의해 두시면 어, 나머지는 따로 안 외워도 문제는 뭐다 풀리니까 어, 결격사유만 비교해서 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등록말소 <웃음> 법을 위반하게 되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또는 영업정지를 하게 됩니다. 1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영업을 정지시킬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영업정지 사유 등록말소 사유들이 쭉 있어요. 그한 페이지 다못 외워. 그런데 그 의무적으로 말소하는 경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말소해야 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말소하는 경우가 첫 번째가 등록증을 대열한 경우 두 번째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그래서 두 문자 따가지고 대부다 이렇게 외우두세요. 대부. 영화 중에 대부라고 있죠. 마론브란도 그 대부. 그래서 그 등록을 말수해야 한다. 대부 딱 하나 기억해두시고. 근데 이거 사실 따로 안외워도 중개소법에서도 저거는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돼요. 어느 법이나 다 공통이에요, 저게. 그래서 등록 등 대여 부정 등록 이거는 의무적 말수 사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록이 말소됐는데 말소되기 전에 이미 승인받은 사업 계속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계속 못하면 피해는 누가 봐? 분양받은 사람. 주택법은 그법 전체적인 취지가 분양받는 사람 보호하고 이런 차원에서 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소가 됐더라도 이미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하겠다. 뭐 당연히 이해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등록 사업자. 다음의 사업주체는 등록 안 해도 사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등록 안 하고도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여기까지는 다 공공이죠. 결국은 등록은 누구만 등록한다? 민간일 때만 등록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등록하라는 이유가 아까 자본금이 있는가? 기술자가 있는가? 또는 사무실은 갖췄나? 이런 게 걱정되니까 등록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사업하기 때문에 걱정돼야 안돼 걱정할 필요 전혀 없죠 뭐다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자격 다될 거고 뭐 여기는 뭐 걱정할 이유가 없으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민간일 때만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조합과 고용자의 경우에는 공공이야, 민간이야? 민간 아니에 민간 조합 민간이고 고용자도 민간이죠 그런데 비등록이에요 보통 이제 그 등록 등록하도록 한 이유가 걱정되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등록하라고 한 건데 조합이나 고용자란 믿을 만하지가 않잖아 조합이 주택건설사 발하기 때문에 돈은 있을까 돈 없으니까 조합원들이 막 걷는데 제대로 안 걷히고 막또 기술은 있어요 기술 없지 그러니까 업무대행사를 두고만 하는 거 아니야 기술이 없으니까 <웃음> 왜냐하면 무주택자가 그냥 모인 거니까 기술도 없고 걱정 되안데 걱정 되죠. 고용자는 뭐냐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일반 회사 운영하는 사람, 주택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회사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 사원들의 그 근로자들의 주관정을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주택을 건설한 다음에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공무원 주택, 공무원 아파트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걸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업에 뭐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걱정되죠? 그런데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해요. 요, 요 국가나 지자체 등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등록 안 하는 거고. 조합이다 고용자는. 민간이고 사업을 잘할지 걱정은 되는데 등록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두 가지는 사업을 한번 한다, 두번 한다. 한번 하고 끝나죠. 한 번만. 딱 사업을 한 번만 해요. 그 주택조합에서 그 조합원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땅 사서 아파트 건설한 다음에 조합원한테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또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한 번만 딱 하고 끝나요 고용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등록을 하는 이유는 한번 사업자 등록한 다음에 그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등록하는 거죠 근데 조합이나 고용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걱정은 되니까 혼자는 안 되고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면 비등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웃음> 비등록 사업자에서는 이두가지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등이 당연히 비등록이고 근데 조합과 고용자의 경우에는 어, 민간인데도, 민간인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한다 이유는 한 번만 하니까 그래서 걱정은 되니까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할때 등록 안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 주의하시고 여기서 어, 키워드를 하나 정리할게 등록은 이제 결국은 민간만 등록하니까 어, 비등록 사업자, 국가 지자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 등록은 민간만 하더라. 이렇게 알면 등록 나오고 뭐 국가 나오고 또는 등록이 나오면서 공사 나오고 이러면 바로 틀렸다 이렇게 찍으면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할 게 주택법에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법상에 민간과 관련된 거를 다섯 가지를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등록, 주택사업에 등록을 하라. 이건 이제 민간만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로 주택상환사체 발행할 때 보증 근데 보증은 매번 민간만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법도 보증은 민간만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돼야 돼요 땅도 없는데 아파트 짓겠다이 하면 걱정되잖아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아파트 어디다 짓을 거냐 땅을 확보가 됐느냐 이것 먼저 확인한 다음에 승인 내주겠죠 그래서 대지 소유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민간만 해당돼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사업계획승인 신청할 때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 안 해도 승인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등은 이제 어, 승인 받고 나면 수용을 할수 있습니다. 수용. 강제로 수용할 건데 뭐다 미리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지 소유권 확보 이것도 민감 마해당되고 그다음에 입주자 모집의 승인. 어, 아파트 분양할 때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승인받고 해야 되는데 승인받도록 한 이유가 사기분양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고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을 잘하는지 미리 확인을 해야 되니까 승인받도록 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법을 위반해서 막 분양할 일가 없잖아요. 사기분양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민간일 때만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웃음> 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고 그걸 이제 부기등기하는 게 있어요. 저당권 설정 제한이라는 거는 <웃음> 사업주체가 사업을 하다가 주택건설 대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분양받는 사람한테 피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안되죠. 그 미리 다 분양해서 계약금은 다 받아놓고 땅은 팔고 도망가버리고 이러면 되는데 안되죠. 그러니까 이 사업주체에 대해서 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딱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해당 대지를 처분하거나, 또는 거기다 담보 설정에서 피해주거나, 또는, 그,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 설정하거나, 뭐 등등 이런 행위를 아예 못하게 제한 법에서 제한을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제안을 했어. 근데, 그 법으로 제한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그냥 팔고 도망가 버리고, 이 걱정되죠. 그래서 아예, 부기 등기를 해버려요. 부기 등기는 주등기에, 부기 등기냐.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에다가 쓰는 거죠. 이거 이재산은 팔수 없는 재산이다. 아예 써버려요. 이 재산은 담보 설정 안 된다. 이 재산은 전세권 설정 안 된다. 이걸 아예 그냥 등기부에 다 써버리는 겁니다. 누가 살려고 하다가 등기부 떠보면 거기 팔수 없는 재산이라고 써있으니까 안살거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아예 이제 부기 등기를 통해 가지고 막아버리는 건데 굳이 부기 등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업주체가. 팔고 도망갈까 막 걱정되고 하니까 아예 이렇게 써버리는 겁니다. 국가가 사업하다가 땅 팔고 도망갈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사업하는데 부기등기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결국은 부기, 부기등기도 누구만? 민간일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민간만 해당되는 거 다섯, 다섯 개를 어,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다라고 나오면 맨 먼저? 민간부터 딱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민간 아닌 게 나오면 그냥 틀렸구나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워야 돼. 뭐 이해, 이해, 뭐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안 외웠으니까 못 푸는 거지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다? 등록, 등록 단어를 기억하세요 단어 등록 두 번째가 보증 세 번째가 대지 소유권 확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입주자 모집 승인 다섯 번째 부기 등기 살짝 불안해 다시 한번첫 번째 등록 두 번째 보증 세 번째 대지 소유권 확보 그다음에 네 번째, 입주자 모집, 승인 다섯 번째, 부기등기 생각나나? 안 나나? <웃음> 생각나면 넘어가고 안 나면 다시 체크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등되는거 다섯 개, 첫 번째 음. 등록, 두 번째 음. 보증, 음. 세 번째 대지소유권 음. 확보, 네 번째 음. 입주자 모집, 음. 승인, 음. 다섯 번째 음. 부기등기 잘해오네 <웃음> 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지금 풀면 다 맞아. <웃음> 지금 풀면. 다시 한 번. 첫 번째가 뭐? 등록. 등록 두 번째. 네. 보증. 세 번째. 네. 대지 소유권 악보. 네 번째. 네. 입주자 모집 승인. 다섯 번째. 부기 등기. 그럼 이 단어 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되는 겁니다. 여기 이 지문에 무슨 단어 나왔어? 보증. 보증이 나왔잖아. 보증. 보증은 누구만? 네. 민간만. 근데 여기 등록 사업자니까 민간에 해당이 되었는데. 민간이죠. 그래서 민간이라서 사채 발행할 때 보증받아라. 맞겠죠? 여기 무슨 단어 나왔어? 입주자 모집 승인이에요. 승인. 신고도 똑같아요. 입주자 모집 승인도 있고 신고도 있어. 주택에 입주자 모집할 때는 승인받는 거고 그 다음에 복리시설에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이나 입주자 모집 신고나 갖고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그 내용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누구만. 민간만 해당되는데 공사 나왔으니까. 보나마나. 틀린 거죠. 여기는 또 무슨 단어 나왔어? 등록. 등록은 누구만. 민간만. 근데 앞에 공사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대요. 맞아 틀려. 맞는 거죠. 이 지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읽다가 맨날 속아. 토지주택공사가 총 지분의 70% 70% 갑자기 딱 눈에 들어오면서 50%가 맞죠? 70%가 맞죠? <웃음>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어, 70%니까 50% 이상 그걸 얘기하는 건가? 뭐 이러면서 어,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풀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70%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뭔지를 알고 풀어야지 쓸데없는 나는 자꾸 읽으면서 고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쭉 읽다 보니까 뭐가 나와? 입주자 모집 승인 그럼 누구만? 민간마. 앞에 공사니까. 그냥 바로 그냥 틀린 거죠. 뭐. 70%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그래서 이런 식 키워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다섯 개 다시 한 번. 등록. 그리고 보증. 그리고. 대지소유권 확보. 그리고 입주자 모집 승인. 그리고 부기 등기. 이거 다 누구만? 민간마. 그럼 국토계법에 민간 몇 가지가 있었어? 국토계법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시, 시행자 지정 동의. 두 번째가 보증. 언 어, 이제 좀 나오네. 이게 이제 딱딱 나오면 다 풀려요. 그 단어가 먼저 눈에 띄니까. 도시개발법에도 있었는데, <웃음> 도시개발법에 민감. 다섯 개. 첫 번째. 제한 동의. 두 번째. 신탁. 세 번째. 수용 동의. 보증도 있어. <웃음> 네 번째가 보증. 다섯 번째가 선수금 요권 공사진청률 10%. 이거 자꾸 좀 확인해 놔야 됩니다. 또 시간 좀 지나니까 또 가물가물해졌어 도시개발 법 민간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다시 제안할 때구역지정 제안할 땐 동의받아라 누구만 동의받아? 민간만 받아요 두 번째가 신타 그 공공원 사업의 대행 민간은 신타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용동의 민간 시행자가 수용하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임을 동의받아야 된다 그 숫자보다 중요한 거는 수용하는데 동의받아라, 누구만. 민간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증. 다섯 번째가 선수금 받기 위한 요건. 그 중에 민간 시행자란 공사진척률이 10% 이상 돼야 된다. 그래서 그잘 정리해 두시고. 이 중에 뭔가가 빼면 나온다, 왜냐이 중에 뭔가가 자꾸 나와요. 그게 답으로 자꾸 나와. 그러니까 딱 기억해 놨다가 나오면 쉽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공동사업주체인데,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으로라는 키워드를 정리했었죠. 공동으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문제 있어 없어? 문제없어요. 공동으로 계획을 이발한다. 문제가 없어. 공동으로 뭘 지정했다. 공동으로 뭘 지정한다. 무조건 틀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전에 이 키워드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공동으로 지정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공동으로 심의한다 뭐 이게 있었어. 공동으로 심의. 공동으로 심의하는 경우가 있었어? 그 지구단위가. 잘하셨어? 여긴 <웃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공동으로 심의 이렇게 나오려면 뒤에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는 공동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죠 어, 이거 말고도 있는데 무진장 어려운 내용이니까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요 내용 요거는 이제 맞긴 맞는데 무조건 맞는게 아니죠 그래서 공동시행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요 틀을 기억한다 그랬죠 공동으로 사업하려면 어 사업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사업을 잘 못하는 사업은 해야 되는데 사업 능력이 없는 자가 사업을 잘하는 사람 해당 사업의 전문가와 공동을 한다 이게 공동식의 구조니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주택법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딱요거라말이요 토지소유자가 주택사업을 잘 하겠어, 못 하겠어? 못 하죠. 조합. 잘못 하고, 고용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업을 잘못 하라는 이 사람들이, 누구와 공동으로? 주택사업의 전문가. 여기 주택법의 주택사업 전문가가 등록사업자네요.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데, 요건 이제, 요, 공동시행의 구조는 뻔하니까, 여기서 주의할 거랑, 토지소유자는 공동으로 사업을 할수 있다 해야 한다? 할수 있다. 요편 하나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등록,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여기도 할수 있다. 고용자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주택법에서 공동시행을 이걸 하나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의무적 공동. 고용자의 경우에는 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주택조합에는 세 가지 주택조합이 있는데 직장주택조합, 어,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중에 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을 건설한다 안한다? 건설하는 게 아니죠. 있는 주택 리모델링하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건설할 것도 아닌데 분양할 게 없어요. 건설도 안 하니까 분양도 안 해. 그런데 공동사업이 되겠어? 안 되겠어? 공동사업하려면 누군가는 돈을 대고 누군가는 기술 대고 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표 해드가네요. 그럼 조합에 응? 기술 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돈은 있나 없나? 조합 돈도 없잖아 지금. 응? 그러면 그럼 뭐라도 있어야 돼요. 응? <웃음> 땅이라도 내놓고 여기 땅이라도 내놓고 그다음에 그 등록 사업자가 기술 대고 돈 대고 해서 그, 거기다가 아파트 진다음에 이거를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이윤, 이윤이 나오면. 나눠봤자 이게 공동시행의 틀 아니에요. 근데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조합이 뭘 내놓지? <웃음> 기존 주택 리모델링 할 건데 내놓을 것도 없고 근데 분양할 것도 있어 없어? 분양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시행하고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다만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면 세대수가 는다는 거는 늘어난 세대를 분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범위 내에서는 공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딱두 가지 나눠가지고, 세대수가 증가하느냐, 안 하느냐, 세대수가 증가할 때와 안할 때, 세대수가 증가하면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고, 세대수 증가 안할 때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서 요거 하나 추가로 기억해 두세요 요거, 세대수 증가 없는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제외, 그 말은, 세대수가 증가 안할 때는, 공동으로 못한다. 그 얘기죠. 근데 그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세대수만 증가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도 공동을 할수 있다 이 얘기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세대수 증가할 때는 공동으로 할수 있고 세대수가 증가 않으면 공동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하나 추가로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공동사업주체가 돼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정리한 를 거고. 그다음에 사업주체 중에는 조합이 있고. 조합에 가는 것도 술집빈도가 매우 높아요. 이거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공법에는 세 가지 조합이 있고, 그세 가지 조합에서 문제가 매년 기본이 세 문제예요. 조합 문제만 매년 세 문제가 기본으로 나와. 그러니까 조합은 확실하게 좀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주택조합은 세 가지 주택조합이 있는데,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 두 번째가 직장주택조합. 세 번째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지역 주택조합은 이름대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였겠죠. 직장은 이름대로 같은 직장 근로자가 모인 거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단독주택 소유자, 공동주택 소유자. 공동주택이 되겠죠. 단독주택이면 뭐, 뭐하러 조합을 만들어 내가 알아서 집 고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모여서 지역과 직장은 주택을 뭐하려고 모였다? 마련하려고. 직장도 주택을 마련하려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설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지역과 직장은 주택을 마련하는 거고 리모델링은 마련이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마련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택을 마, 어떻게 마련하느냐. 일반적으로 주택 마련하는 거는, 집을 어떻게 마련하셨어? 분양받았겠지. 분양받은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직접 졌어요. 이런 분도 있겠지. 시골에 땅 사가지고 집을 직접 졌다.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돈 주고 샀다.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하는데, 직접 질려니까 자신 없고, 분양받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분양받기가. 저는 한 번도 분양받아본 적이 없어. <웃음> 어, 신청만 하면 경쟁률이 200대 1이야. <웃음> 신청만 하면. 응? 그래서 뭐 당첨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웃음> 분양받아본 적이 없어. 어? <웃음> 그리고 <웃음> 뭐살려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고. 그래서 어, 집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응? 주, 예, 조합을 만든 다음에 이 조합에서 주택을 직접 건설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자. 공급, 이게 마련의 의미예요 마련이란 말이 요 말이다라는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지역과 직장은 주택을 마련하는데 마련하는 방법은 조합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들한테 공급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은 그 조합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맞게 어 틀리겠어. 당연히 맞는 거죠. 그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조합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한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맞게 어 틀리겠어? 리모델링 주택조합. 여기는 마련하는 게아니라그랬잖아 마련하는 게 아니니까 주택을 건설한다 안 한다? 건설도 안 하고. 공급할 것도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공동사업에서 리모델링 조합은 보통은 공동시행이 안된다 말이에요. 사업을 이런식으로 하니까 단지 리모델링 하지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도 공급도 안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시행할게 없는거예요다만 이제 세대수가 증가한다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니라 일반에 공급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이제 공동이 되는거고 그래서 마련의 의미를 잘 이해해 두시고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시군구한테 잉를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군구야 이제 뻔한 거죠. 따로 열 곳도 없이. 주택법에서는 국토부 아니면 시도이사 시군구데 시도이사 가는 일은 딱두 가지. 사업계획 승인하고 투기과열주고 나머지는 개별 사업에 가는 거는 다 시군구고 그게 아닌 게 국토부. 근데 주택 조합을 설립하는 이유가 그 지금 사업을 하려고 설립하는 거 아니에요. 특정 사업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인가 받는다? 시공한테 인가 받는 거예요 조합 설립할 때는 지금까지 다 인가를 받았어요 도시개발조합도 인가, 정비사업조합도 인가 주택조합도 다 인가 받는 겁니다 그 옆으로 옆으로 셀뻔했어 지금 <웃음> 인가의 법적 성질 이거 설명을 <웃음> <웃음> 어, 골치 아픈 거 설명할 뻔했어 그냥 무시하고 조합, 조합을 설립할 때는 다뭘 받는다? 인가받는다. 한 번에 기억하시고 근데 유일하게 신고로 설립하는 조합이 딱 하나가 있어요. 신고로 설립하는 조합은 여기 딱 유일하게 하나인데 어느 주택을,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어느 조합, 직장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시구한테 인가받는 게 아니라 뭐를 한다? 신고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속이기가 쉬운 게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시구한테 인가받는다. 맨날 조합설 인가만 보다 보니까 쉽게 속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따로 기억을 해놔야 돼? 아니면 요 신고는 놔두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은 여기다 지역을 또 바꿔가지고 속인단 말이야 무슨 조합? 직장이 돼 직장 근데 직장조합이라고 다 신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직장조합 중에서도 어떤 경우 국민주택 공급받는 직장조합 이때는 신고로 설립하는데 일단 외워놔야 돼 국민주택 공급받는 직장주택조합은 신고로 설립한다. 시험, 시험을 잘 보시려면 이분이 오셔야 돼. 직신이 오셔야 돼, 직신. 직신이 오셨어, 어떻게 찍어? 꼭 찍어야죠, 꼭. 그래서 꼭 직신이에요. 국민주택공급, 직장조합, 신고다, 꼭 직신. 이거 하나 딱 외워두시고. 이왜요건 신고냐면, 아까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이 건설에서 공급한다 그랬죠? 그, 그 주택을 마련하는 거고, 마련한다는 의미가 건설에서 공급한다. 이런 의미인데 국민주택 공급받는 직장조합 그래서 신구를 설립하는 조합은 똑같이 마련을 해요. 마련을 하는데 건설을 안 해. 공급도 안 해요. 그러면서 마련해. 어떻게 마련 하지? 조합에서 주택건설도 안 해요. 조합원한테 공급도 안 해. 그러면서 그냥 마련을 해. 뭐냐면 다른 사업 주체가, 조합이 건설한 게 아니라, 일반 건설회사가 건설하는 그 아파트를 단체로 분양받는 거예요, 단체로. 그러니까 조합에서할 일이 없어요. 조합은 명부만 만들면 돼조합원 명부. 그래서 이제 단체로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합이, 조합이 조합원한테 공급하는데, 국민주택 공급받는 직장 조합은 조합이 공급하는 게 아니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 주체가 조합원한테 직접 공급을 해요 표정 보니까 괜히 설명했어 그냥 국직신이나 외우면 되는데 <웃음> 국직신 이걸 외우세요 국직신 지금 금방 설명한 걸 물으면 좀 깊이 들어간 거니까 뭐 틀려도 할수 없어요 요 기본적인 거 이거를 틀리지 않게끔 국직신 딱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지역조이나 직장조합은 주택을 마련하는 거고 마련한다는 거는 주택을 건설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하려면 대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미리부터 땅을 다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용권을 갖고 하는거 토지 사용권. 몇 프로? 80% 그래도 주택을 여기다 짓겠다. 뭐 예정지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그냥 막 조합원 모집해가지고 돈은 거 들어 놓고그 다음에 땅도 못 사고 막 이래가지고 사업 추진이 안 되고 골치아프단 말이에요. 실제 이 중에도 누군가 있어. 조합, 조합주택 하나 또, <웃음> 가입해가지고, 도대체 언제 되나 막, 응? 하염없이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 분양받았으면 2, 3년 만에 뭐 입주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조합 여기에 주택조합에 가입해가지고 분양받으려고 가입했다가 이미 가입비 내고 몇천만원 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업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되나 싶었더니 이제 뭐, 뭐 사업객 승인도 못 받았다 그러고, 뭐, 땅도, 토지소유권도 확보가 다안 됐다, 그고 그, 러다가 막, 그,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돌려받는 돈 거의 없이 그냥 막,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법으로 제한을 둔 거야. 설립인가 받으려면, 대지 사용권 몇 프로? 80%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소유권도 15% 이상 확보가 돼야 된다. 요거 이제, 이런 거 외워두셔야 돼요. 설립인가 받을 때 요건, 대지 사용권 몇 프로? 80%, 소유권 15% 이상 확보가 돼야 되고, 근데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을 건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건설할 게 아닌데 뭐 대지사용권 뭐이 말이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대신 뭘 받는다? 동의를 받는 거 동의. 왜냐면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하니까 소유자들한테 리모델링 같이 할 거냐라고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동의받는데 그 동의가 전체 얼마? 3분의 2고 동별 과반수 어, 결의를 거치게 되는데 <웃음> 여기서 동의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이 동의가 재건축에서의 동의하고 재건축은 도시민주관경정비법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재건축조합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건 이제 주택법에 있는 거고 동의가 비슷해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개념은 비슷한 거 아니야 리모, 재건축이라는 거는 기존 아파트가 노후화돼서 어떻게 한 거예요? 노후화됐기 때문에 다시 건축한다는 라 거는 다시 건축한다는 거는 노후된 이 아파트를 헐어내고 여기다가 다시 짓는 거죠 다시 짓으면서 종종과 각게져 종종보다 크게죠. 종종보다 크게 이렇게, 그, 노후된 거 헐어내고 새로 짓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신축의 개념이죠. 근데 리모델링은 신축이 있어, 없어? 없죠. 건물의 노후학적 기념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또는 일부 증축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그 아파트가 노후화돼가지고그거를 이걸 좀 대수선, 이걸 좀 고치거나 아니면 중축, 뭐, 층수를 일부 늘리든 옆으로 늘리든, 이렇게 이제, 기존 아파트 살려놓고 충축하는 어, 방식으로 보통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재건축은 좀 심각하게 하는 거죠. 싹 밀어내고 새로 짓는 거고 리모델링은 그냥 기존 아파트 살려놓은 상태에서 뭐 일부 증축하거나 또는 뭐 대선하거나 이거니까 동의 요건이 어디가 더 세겠어? 재건축이 더 세겠죠. 리모델링 그보다 약한 거고. 근데이 동의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하려면 인가받아야 되죠? 네. 설립인가받기 위한 동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시행할 때 동의를 또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정비사업,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 인가받고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 시행 계획을 정해서 인가를 받게 돼요. 사업신 계획 인가를 받을 때 동의를 또 받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설 인가받은 다음에 리모델링하는 그 사업을 할때 사업계획을 정해서 승인받을까요? 아니면 허가받을까?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나 지장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거죠 그러니까 건설해서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거고 사업에 관한 계획을 정해서 승인을 받아요. 근데 리모델링은 건설도 공급도 안한다그랬죠 그냥 기존 아파트를 뭐대수선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 좀 일부 증축하거나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건설도 공급도 안 하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그냥 허가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 동일 받는데 먼저 재건축 동의가 생각날지 모르겠어? 70페이지 보면 70페이지에 그 조합설 인가받을 때 동의받는 게 나오는데 그 조합설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시장공수 등한테 인가받아야 되고 인가신청자를 동의받는데 재개발은 4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토의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재건축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에서 재건축할 때와 단지밖에 재건축할 때가 달라져요. 단지 안에서 할 때는 동별이 얼마였어? 동별? 과반수. 단지 안에서 재건축할 때 동별 과반수 동의와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얼마?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이 동의받게 를 됩니다.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 그 단지 밖에 부분이 포함됐을 때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아요. 요 요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거니까.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동의는 여기 동별 요건이 맞아야 되고 단지 전체 요건이 각각 맞아야 돼요. 근데 동별이 얼마 동이야? 동별? 화반수죠 리모델링도 동별은 똑같이 거반수 그다음에 단지 전체로는 동별과 반수 전체가 3분의 2하에요 전체가 3분의 2. 이것도 뭐 구체적으로는 요거가 의미 같아요. 여기, 구분소유자의 그 4분의 3, 면적, 그 토의동소유자 통수의 4분의 3, 면적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에요. 구분소유자 수로 봐도 4분의 3, 의결권으로 봐도 4분의 3. 의미는 같은 건데 그냥 숫자만 기억하면 되니까 동별 가반수 전체가 3분의 2입니다. 왜냐면 리모델링을 좀 약하게 하니까 4분의 3이 줄어가지고 3분의 2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시 동별은 같은데 동호효권이 약해져가지고 재건축은 4분의 3이 된게 리모델링은 3분의 2로 줄었다. 그래서 비교해서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봤고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생 계획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때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총회가 있고 총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생 계획인가 신청을 해요. 그냥 총회 의결을 거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리모델링 경우에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받을 때 동의는 동별 동의와 전체 구분술자 동의를 다시 받아야 돼요. 동별 전체로. 다시 동의 받는데 동별은 똑같이 과반수. 근데 설립 인가 받을 때는 3분의 1인데 이제 실제 리모델링 할 거니까 제대로 동의 받아야 되죠. 그래서 3분의 1가 높아져요. 3분의 1가 높아지면 얼마가 돼? 응? 음? 아니 분수가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 4분의 3, 5분의 4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 2, 3, 4, 5 여기는 1, 2, 3, 4. 동의 기준이 커지면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 아니에요 2분의 3분의 2더 커지면 4분의 3더 커지면 5분의 3 공법에 5분의 3에서 동의받는 게 있잖아 기반인설동의 5분의 4 제한할 때 나머지는 다 3분의 2 이런 식으로 동의가 다 이런 식으로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합 설인가 받을 때는 전체가 3분의 2인데 리버델링허가 받을 때 동의란 이것보다 커진단 말이에요 얼마가 되겠어?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4분의 3 그런데 이거 좀 맞춰놓지. 설립인가 받을 때는 동의 요건을 과반수 3분의 1이라고 해놓고 허가받을 때 동의는 퍼센트로 또 표현을 했어 퍼센트. 그러니까 과반수면 몇 프로가 돼요? 50% 이상의 동의. 그 다음에 4분의 3을 퍼센트로 하면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동의도 중요하고 리모델링도 동의가 중요한데 이건 빠져있으니까 추가로 해서 같이 좀 정리해두세요. 그래서 그, 다시 정리하면 재건축은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는 동별 가반수 전체가 4분의 3, 4분의 3. 단 재건축은 이제 단지 받게 하는 거 그것도 같이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재개발 동의도 같이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할 때 동의는 이제 총의 의결을 거치는 거고 리모델링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는 동별 가반수 전체 3분의 1. 근데 리모델링 허가 받으려면 이때 동의는 이제 높아진 거죠? 근데 동별은 똑같이 가반수 전체가 4, 4분의 3인데 퍼센트라니까 동별이. 50% 전체가 75% 의동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좀 쉬죠? 쉬었다가 조합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